약 300m 상당의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커스코를 걸어다니는 남자 오늘은 차 타고 멀리 왔습니다. 커스코 광명점에 왔는데요, 입구에서 일산점에 없는 상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1억원짜리 자기압수표를 판매하는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엄청 쌉니다 액면가가 1억인데 414,990원 만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셨죠 저기 있는 수표는 금으로 만들어진 수표인데요 금값이 414,990원이라는 만 뜻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셨다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돌대가리 소리 좀 들어보셨을겁니다 오늘 남편에게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1억 원짜리 수표 하나 선물하면 어떨까요? 나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칠 거야. 오늘도 째려보고 째려보고 결국 못 사고 욕하고 돌아서는 상품 하나 소개할까요? 발뮤다 토스터기 정말 더럽게 비싸서 욕 나오게 하는 토스터기입니다. 아니 무슨 토스트기가 25만원씩이나 하냐고 네, 이거를 정말 너무 비싼거예요 거의 25만원 돈은 100원 빠진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 빵 종류별 굽는 다섯가지 모두가 있어요 근데 뭐 토스트 치즈 토스트 바게트 크로아상 크래식 다할수 있는 다섯가지 모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은 겉바속촉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구워낸다는 발뮤다 토스터기는 말라 베트러진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기적의 토스터기라고 하는데요 말라 베트러진 빵 버리고 새빵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도 하나 갖는 게 꿈이에요 그꿈 버리세요 이거 일본 겁니다 에휴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겨우 찾았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? 온열 찜질기 커스코에 처음 입고되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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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좋다 2만 1,990원 비싸지도 않은거야 화장품 정리함인데요 화장대에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화장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편하게 사용하는 정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별로 이렇게 놓고 놀거는 별로 없는데 놀 것도 별로 없다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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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커스코에 트러플 오일이 나와 있습니다. 트러플은 이탈리아 고급 음식에는 빠지지 않는 향신료 버섯인데요. 트러플 버섯은 싸게는 키로당 11만 원, 좀 비싸다 하는 트러플 버섯은 키로당 1억을 호가합니다. 트러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트러플을 넣어서 은은한 향을 느끼게 하는데요. 아무래도 향이 나는 오일이다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스타나 서양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좋아할거라고 믿고 있고요 트러플에 한번 꽂히면 모든 서양 음식에는 꼭 넣어야 하는 최애 향신료가될 것입니다 저희집에는 워낙 트러플을 좋아해서 트러플 오일서부터 트러플 소금, 트러플 발사믹까지 모두 즐겨 먹습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. 트러플 소금도 추천드립니다. 저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거든요. 행사가. 이게 15짜리가 얼마라고요? 13만 8천원짜리인데 6만 3천 9백원. 오 이거 싸네? 엄청 그런 싼 그런 거죠 회님 이거 회원니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들 담아갖고 가세요. 코스코의 마누카꿀 행사가 들어왔는데요. 마누카꿀 umf 15등급이 6만 3천 9백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엄청 싸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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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역류성 식도염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야매즈부께서는 15등급 3개를 구매했고요 저는 2개를 구매해 왔습니다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야매즈부께서는 건강에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늘 건강을 자신했지만 나이는 얻지 못하는가봐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아니 내가 LDL도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 이요 혈당도 높고 혈압도 위험수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식단을 조절했는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했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은 여자가 할수 없이 그렇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,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쯤에 지난번 홍보를 도와드린 뉴트럴라이프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관절 건강 초록홍합 기억하시죠? 뉴트럴라이프는 건강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야매지부가 실에 빠져있을 때 어찌 알고 이것을 보내주셨을까요? 식후에 한 번만 먹어도 된대데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바나바잎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바나나 추출물의 인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5일만에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국이라는 원료를 써가지고 너는 쌀을 발효과정에서 뽑은 거래네 근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코엔자인텐 이게 항산화 높은 혈압감소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을 한 캡슐에 넣었기 때문에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타민C, 아연, 셀레늄, 해조화슘 이런 게다 들었네 비타민C 먹어야 되지 뭐 염증 없앤거뭐뭐 뭐 오메가3, 니 뭐니 다 먹어야 되지 하다 보면은 먹으려고 하면 그냥 한 주먹에 근데 요거는 하루에 한번 식후 어머 너무 좋은 거예요 일정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 알로 딱요 하루에 식후 또는 식간에 같이 하나를 먹어주면 끝이에요 자 알겠다고요 이게 좋은 건강식품이란 건 알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대신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베네빛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메지부의 오성민 감독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요번 제품 있잖아요 혈당조절 바나바잎 추출물 그래서 얻어냈습니다 88,000원 하는 혈당조절 바나바잎 추출물 어 조금 말고 많이 아주 많이 66% 저렴하게 1000세트 한정으로 프로모션 받아냈습니다 제품 두개 4개월치를 47,800원에 야메지부 구독자분들께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냐고요 더보기 난 작은 V를 누르시고 푸른색 URL을 누르시면 바로 구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 자!